마음 공부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아, 그 중에서도 이제 견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마음 바탕 아주 본 마음 이 성품을 본다 이 마음 바탕을 본다 본, 본성을 본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 마음을 얼음에 비유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도 얼음 얘기 하나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얼음 덩어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이 얼음으로 커피를 한잔 끓여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아이들은 난감해 할지 모르지만 어른들은 사실은 이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됐다가 또 어, 어,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물이 있다 이게 물, 물이죠 물 예. 이게 이제. 얼음이다가 얼음이었다가 이제 물이었다가 이렇게 하면 다시 어디로 가요? 이제 공기로 가지요. 이렇게 하면 이제 H2O입니다. 수증기 네, 수증기 그러니까 얼음으로 커피를 끓여 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얼음을 녹이면 되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녹기도 하고 열을 가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물을 가지고 커피를 끓여서 먹으면 돼요. 이 어른들은 이게 하나도 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유자재하죠. 그런데 이것 얼음은 얼음이고 물은 물이고 이거는 이거다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이 사람은 죽어도 얼음으로 커피는 만들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마음의 원리도 이것과 같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보면 H2O입니다 같아요 본질은 같아요 이 같음을 보는 것이 굳이 표현하자면 마음의 그 본질을 본다 견성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그 지금 얼음하고 수증기하고 무슨 얘기냐 제가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음을 비유하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도 이제 미움 이런 얘기 했지만 어떤 인간이 미워가지고 막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밉다. 증오. 증오심이. 어때요? 얼음같이 아주 빙산과 같이 굳건해요. 이 빙산은 수만 년을 가도 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살아보면 저도 어떤 사람이면 미워 죽겠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예쁜 짓을 하고 나한테 따뜻하게 하고 하면 내가 뭐 얘기하자면 아니 나저 사람하고 내가 다시 내 상종을 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좀 과역하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다짐을 했다가도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이 풀어집니다 이 물로 풀어져요 그러다 더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싶게 또 사이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어때요이 마음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좋아져요. 그랬다가 또 굳기로 하면 어때요? 또 잘못되면 뭔가 섭섭한 게 생겼다가 또 섭섭한 게 아주 아주 미운 그 증오심으로 또 가서 이때 또 마음이 내가 죽어도 너하고는 얘기 안 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H2O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건 따라. 어때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조건 따라. 이건 불교적으로 하면 이걸 연이라고 그러죠, 연. 인연할 때 연. 이연 따라서 그렇게 환경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때요? 마음 먹기 따라. 네, 마음을... 마음먹기 따라서 달라지고 어, 경계따라 달라지고 경계를 대할 때내 마음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다 이쪽으로 가면 유다 하지만 유가 무가 되기도 하고 무가 유가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얼음과 물은 다르잖아요. 물과 수증기도 엄연히 달라요. 그렇지만 얼음은 물과 다르지 않고 물과 수증기도 다르면서 다르지 않다.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 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냐면 이 마음 공부는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다 천년만년 여기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어때요?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이 변화를 내가 잘 컨트롤하면 마인드 컨트롤하고 마음 공부해서 마음의 힘을 얻으면 어때요? H2O를 뭉치고 뭉쳐가지고 물을 만들 수 있고 물을 또 뭉쳐서 얼음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 반대로 녹여갈 수도 있, 있다 이거예요. 감정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다. 이거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이거를 진공 묘유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면 무고 이쪽으로 가면 유다 이렇게 좀 유치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얼음과 물또 수증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음을 아 이런 마음도 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이해하시면 음, 아주 어렵고 너무 뭐 고준하게 이렇게 어려운 문자 써가면서 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마음의 자유를 쉽게 얻는 그 깨달음에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한 말씀 마치고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